광복절 연휴 첫날인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집회에서 북한의 노동단체인 조선지갑총동맹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서도 읽었다. 13일 오후 2시 경민노총은 서울 중구 숙례문 인근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은 다음주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행사에서 오은정 전국교직관노동조합통일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집권 세력은 일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선직총중앙위의 연대사를 낭독했다. 국민의힘 양금이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외피만 노동자 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고 했다.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등 광화문 일대에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8.15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경찰 측은 이 행사에 약 1만 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